음 패션의 페, 또라이의또펫토예요 그럼 자켓 아웃 5가지를 보시죠 첫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스타일난다에서 구매한 카라가 없는 크롭자켓이에요 자킷이트렌드기도 하고 지원한 린넨 소재의 기장이 짧아가지고 지금 같은 계절에 입기 괜찮겠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원단에 힘이 없어 보여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받아보니까 원단에 힘도 있었고 옷 안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파이핑으로 처리돼 있었어요 파이핑은 원단이 잘라진 부분에 다른 천으로 감싸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뭐야 나 이거 한번 접고 입었어 마감 처리가 모두 이런 오버록으로만 돼 있으면 저렴한 편의 옷에 속해요 근데 파이핑으로 마감이 돼 있으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갔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은 옷에 속해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이제 파이핑이 뭔지 알았으니까 비선을 구매하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옷이 조그만해서 어깨 패드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했는데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옷을 딱 균형있게 잡아주고 실루엣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적당히 여유있는 자켓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딱 좋은 자켓이에요 저는 이렇게 치마랑 한 세트로 입으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구매해서 입어봤어요 디자인만 보고 구매한 거라서 안감이나 실용적인 부분은 기대 1도 안 했는데 이게 뭐람 안감도 있고 주머니도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손이 가요 손이가 혹시 제 영상을 보고 구매 욕구가 생기신 분들은 치마도 같이 구매하는 거 추천해요 광고 아닙니다 치마도 자켓처럼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이라서 통풍도 잘 되면서 지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앞은 이렇게 심플하지만 뒤에는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결혼식 하객룩으로 입으려고 구매했는데 깔끔하고 심플해서 오피스 룩으로 입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캐주얼한 룩이 허용되는 회사라면 굽이 없는 샌들이라던가 운동화를 신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포멀한 룩을 입어야 되는 회사라면 키를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입으면 너무 꾸민 것 같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세트로만 입어야 될것 같아서 손이 잘안갈 수도 있잖아요 니 옷을 사가지고 입지도 않고 맨날 구석에 서박기만 하고 집에 누구나 다 있을 법한 청바지로 같이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단추를 다 풀어서 자켓 느낌을 내고 샌들이랑 같이 매치를 해서 캐주얼한 룩을 입어봤고요 단추를 다 잠그고 모던한 블라우스 느낌으로도 입어봤어요 풉이 들어간 여름 슬리퍼를 같이 매치하시면 시크하면서 페미니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 여기 끝이 각진 게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했는데 한번 신었다가 여기 다 쓸렸어요 제가 발이 좀 통통해서 그런가 너무 그래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치수 크게 주문하는 거 추천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어플링에서 구매한 기장감이 긴 더블 자켓이에요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고 자켓으로도 입을 수 있어서 구매하게 됐어요 근데 단점이 좀 두꺼워요 원단도 두께감이 있는 데다가 안에 안감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같은 계절에 밖에서 입으면 쩍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이유는 일단 너무 제 취향이라서 구매하게 됐어요 제가 주문할 때만 해도 덥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요즘에 회사나 학원, 은행 등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줘가지고 실내에서 이게딱 좋더라고요 소재는 나쁘지 않고요 실루엣은 여유가 많이 있어서 페미닌한 느낌보다는 매니시한 느낌이 강한 자켓이에요 어깨가 넓게 나온 디자인인데다가 패드도 들어가 있어서 저같이 어저비이신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자켓이에요 이 재킷도 바지랑 한 세트로 입으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어요 엉덩이랑 허벅지는 타이트하면서 아래로 갈수록 여유가 있는 부츠컷이에요 평소에는 S 있는데 타이트하게 떨어지는 바지는 M을 입어요 제가 엉덩이랑 하체가 있는 편이라서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은 한 치수 크게 주문하는 거 추천해요 바지 위뒤는 하이웨이스트라서 다리 진짜 길어보여요 혹시나 이런 바지 입으면 뱃살이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입기엔 좋아요 왜냐면 자켓이 정말 크고 길이가 길어서 뱃살을 다 가려줘요 안쪽에는 속옷 라인을 가려주려고 이렇게 안감도 있어요 저는 덮기만 하고 끼고 불편해서 촬영 끝나면 제거하려고요 자켓이 길이가 많이 길어서 허리에 예쁜 벨트 하나 하고 원피스로 연출해가지고 밑에는 부츠도 같이 신었어요 저는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통통한 편이라서 부츠 신기가 많이 까다로운데 이거 신었을 때 여유가 많이 남아서 다리가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이렇게 됐어요. 신발 이 부분이 딱딱한데, 여기 복숭아뼈가 계속 눌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사이즈가 크게 나온 편이라서 전 여기에 깔창을 넣으니까 이 부분에 복숭아뼈도 안 닿이고 키도 커 보이고 다리도 얇아 보여서 좋더라고요. 합의이신 분들, 이 부츠 사는 거 강력 추천! 첫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블랙업에서 구매한 크롭 자켓이에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크롭인데 기장감도 적당하고 무난해가지고 원피스, 스커트, 팬츠에 막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도 적당히 있으면서 지금 입기에 딱 좋은 얇은 두께감이었어요. 소재는 린넨이고요 살타일난다 크롭 자켓처럼 적당히 여유있으면서 어깨 패드가 들어가서 옷을 딱 균형있게 잡아주는 깔끔한 실루엣이에요 크롭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자켓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역시나 파이핑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런 걸좀 신경써서 보는 편이라서 오늘 보여드릴 자켓은 다 마감 처리가 돼있어요 저는 롱스커트랑 같이 입어봤어요 가죽벨트도 착용하고 어글리 슈즈를 같이 매치해서 좀더 힙한 느낌을 내봤어요 아무거나 다잘 어울리는 자켓이라고 했으니까 여름에 편하게 입기 좋은 나연 팬츠랑도 입어봤어요 이 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잘 어울려요 청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룩넌에서 구매한 카라가 없는 자켓이에요 룩넌이란쇼핑몰 안지 얼마 안됐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힙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만한 쇼핑몰인데 블랙업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달라요 블랙업은 힙한 쪽이라면 여기는 힙 플러스 트렌디 좀더 다양한 룩이 많았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자켓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제일 얇아요 이거는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시폰 소재라서 시원하면서 부드럽기도 하고 어떻게 스타일링 하냐에 따라서 포멀한 룩과 캐주얼한 룩두 가지 연출이 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4부 팬츠, 그리고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해서 캐주얼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봤어요. 이 바지는 아직 대중적이지도 않고 입으면 다리가 짧아 보여서 거부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트렌드 세터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4부 바지입니거 추천! 이번에는 검정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허리 벨트를 착용해서 포멀한 느낌도 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원단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포멀한 웨어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입으면 좀더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자켓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허니멜로우에서 구매한 베이직한 자켓이에요 그틀동안 소개한 자켓의 개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격대도 적당하면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소재는 린넨이고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그만큼 힘이 강해가지고 오래오래 두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루엣은 베이직한 오버사이즈고요 여름에 린넨이라도 긴 자켓을 입으면 더울 것 같아서 하프 자켓으로만 하울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